아, 배 아픈... 이런다뭐해요 쑥국... 먹어볼래요? 쑥국... 아니, 저 쑥국... 뭐, 뭐, 뭐 먹어봤어요? 안먹어봤서된장국이네요 아, 잠깐만 마셔볼래요? <웃음> 이렇게 마신다고요? 어, 맛있어요. 이렇게 마셔. 어, 어때요? 다 아, 너무 맛있다. 어머~ 왜요? 맛있다! 왜안 불렀어요? 집에 갖고 왔어 <웃음> 진짜 신기한 맛이다 저거 중국 음식 같기도 하고 한국 음식 같기도 하고 중국 간식 중에 이런 맛 나는 간식이 향신료 짜기만 맛있는 거 비비 취재 언니가 끓여주는 차돌벤치도 좋아하는데 저성형하러 가기 전에 언니가 최고의 맛찬나로졌어 댄스 어내 마이크 갖고 와야 되는데 아씨 마이크 안 갖고 는거 알겠어 마이크 없네요 오늘 노래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가세요? <웃음> 다... <웃음> 여러분 나가세요? <웃음> 뭐 노래를 <웃음>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어, 뭐, 너무 맛있다 뭐야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추자네가 끓이면 반찬 안같고 요리 같아요 요리겠지만 제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단순한 국이 아니라 국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나요 감칠맛도 났다가 감시만도 약간 났다가 요리가 진짜 쉬워 보이지만저 재료를 배합하는 거에 따라 맛이 달라지잖아요. 저쪽에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갖거 갖고. 숟가락만 갖고 와요. 숟가락 두가랑 밥가락 하나 갖고 와봐. 배가 너무 고프죠. 밥을 안 먹었나 봐,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었어야 돼. 밥 먹어야 되겠어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배가. 너... 어? 어와요밥 아! 먹어요. 식어도 맛있어요 언니. 끓여야지, 아니야, 식어도 맛있어요. 뭐 끓이고 맛있어요. 사람 밥심으로 살아야 돼. 집에 와서 김치볶음밥 먹어야겠다. 비비 되게 금방 다녀오네요. 삼촌들은 내가 뭔 소리야. 삼촌들은 졸라느려요 삼촌들보다 제가 키가 커요, 여러분. 나 오늘 출근해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이거 한다고, 밥 한다고. 요리한다고요? 음. 아, 시발, 년아. 시끄러 오늘 니다넣주잖아 <웃음> 건더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풀을 좀뜯어놔야 되겠어요. <웃음> 어, 뭐야? 텃밭이네. <웃음> 쑥 뭔지 알죠? 쑥. 떡. 쑥떡하는 떡. 간이, 떡. 쑥, 쑥. 옛날에 아파트 단지 할머니랑 쑥캐라 많이 샀는데 대형 아파트 단지 쑥이 많거든요. 먹어요. <웃음> 밥을 안 먹어서.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할까요? 언니 그럼 쑥 버무리도 먹어봤어요? 언니 그거 잘해요 진짜 옛날 음식 아니에요? 쑥 버무리 쑥 너무 맛있어 이거 쑥이여요 이게 먹을래요? 아! 특이한 향이 여기서 나는 거구나 쑥도 약간 향신료인가 우리나라 맛있다 맛있어요? 응 음. 많이 먹어요 어머 언니 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건들기가 많아요 너무 맛있어 아기 <웃음> 음. 소파 왜 살찐지 알겠네요 음. 어, 어머 홍합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어 <웃음> 맛있어 여러분 하은 언니 갖고 간다 잖아요 하은 죽여있내 먹고도 진짜 여러분 너무 불쌍하네요 이걸 먹어보셔야 되는데 아우 진짜 밥먹었다는데 아까 언니? 아니 아까 애들 찾아줬어요 술 먹고 다음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 언니 음식 장사를 하세요 너무 맛있는데 이걸 왜 언니만 먹어요? 이거 하나에 12,000원을 팔아도 돼요 이한 그릇에 누가 다먹어다 사먹죠 이렇게 맛있는데 말이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거 언니 너 마이크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비우고 오셨잖아 하하하하하 <웃음> 오 이거 최선 좋은 건가 봐요 언니 안 누네요 먹방을 <웃음> 시작습니다 신기한 맛이다 이거 되게 이언데 언니는 요리를 어디서 배워요? 언니 어머니도 요리를 잘해서 자, 자, 잘하셨어요? 응 음, 그냥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부턴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했어요 애기들 먹일려고 <웃음> 어 현남아 가는 거야 어머 어떡해 네, 우리 현남이 가는구나 돈줄도 네, 갔을까 우리도 <웃음> <빨리 가고 웃음> 가요 어저 가볼게요 어디갔어요? 이제 정중이에 가자 이 하고 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어요